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노랑새조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기등마켓에서 주문을 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새조개는 그냥 회로 먹는 것보다 샤브샤브처럼 먹는데 한뭐한 뭐한 3초에서 5초 정도 살짝 데쳐서 먹는게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심 멸치칼국수가 진짜 끝내주는 샤브샤브 육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파 송송송 썰어서 큼직큼직하게 넣어주고 팽이버섯도 소리가 또 좋잖아요. 그래서 팽이버섯도 함께 넣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새조개들을 한 3초에서 5초 정도 흔들면서 살짝 데쳐준 다음에 꺼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오래 끓이면 또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한 20초 정도도 해보고 또몇 개는 1분 정도 이렇게 삶아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6개 정도는 또 회의 식감도 궁금하니까 회로 먹어볼 건데 혹시나 해서 일단 안에 내장들을 깨끗하게 다 손질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뽀송뽀송 뽀얀 상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조개 먼저 살짝 바다의 맛이 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얘도 되게 달달한 맛이 계속 올라오네요 그리고 식감이 막 엄청 단단하진 않고 갓 잡은 새우보다는 한반 정도 탱글탱글한 느낌? 맛있는데요? 하나 더 먹어볼게 둘다 맛있다! 잠깐 데친 거! 3,4초짜리 엄청 쫄깃해지네! 지금 그 소리로도 식감 차이가 확 나지 않으세요? 우와! 와, 근데 얘는 간장이 진짜 잘 어울린다 오 너무 좋다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살짝 이렇게 담갔다가 빼서 드세요 제일 맛있는데 여기 요요 끼다란 부분 있잖아요 얘가 점점 약간 오징어처럼 변해요 <웃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진짜 맛있다 안되겠다 그 육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면을 삶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자, 국물 먼저 와 잘 먹었습니다! 이야 진짜 <웃음> 맛있게 먹었다! 저는 멸치칼국수에다 가 그냥 간단한 샤브샤브 버전으로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샤브샤브 육수에다가 채소들 청경채 뭐 이런 거 다양한 것 넣고 차돌 이런 것도 넣고 거기다가 이제 막 소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딱 먹으면은 진짜 끝내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노랑새 조개는 아까 먹어보니까 오래 끓이면 좀 어떻게 보면 찔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브샤브용이 진짜 적절한 것 같고 탕으로 드실 거면 다른 조개를 드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